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아주 신박하고 역동적인 PPT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이렇게 하나 둘셋 뒤에는 영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쪽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PPT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 시스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먼저 영상부터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저작권에도 정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Get Image Bank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요 Get Image Bank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로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료로 가입하시면 훨씬 더 좋은 영상과 이미지, 파워포인트, 템플릿 등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거 말고 무료 영상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무료 영상을 사용하시려면 요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콘텐츠를 눌러주시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동영상 매월 30클립 무료를 눌러주시면 매일 영상 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어떤 영상들이든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파워포인트 안에 집어넣고 활용하신다면 아마 더 눈에 띄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영상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을 활용해 보려고 해요 영상의 화질도 좋기 때문에 꽤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영상을 사용하시려면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에서 재생이 잘 되고요 2010버전 이하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퀵타임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꼭 설치를 하셔야지만 재생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이제 영상을 무료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하루에 하나씩 밖에 다운로드가 안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다운로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이 영상은 상업적으로든지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영상을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메뉴 삽입 그리고 오른쪽에 비디오로 가셔서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영상을 삽입했는데요 이 영상을 삽입하고 재생을 눌러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않다면 약간 버벅일 수 있으니까 그점꼭 유의하시고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것을 이제 화면에 슬라이드 크게딱 맞춰서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자동으로 재생되게끔 설정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비디오 도구 재생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 시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자동 실행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자동 실행으로 눌러줬고요 그리고 반복 재생을 누르게 된다면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줄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이렇게 계속 영상이 재생되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 앞에 도형과 아이콘을 삽입하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도형을 하나 집어 넣을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메모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이것을 색상만 바꿔줄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단색 채우기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한 30% 정도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영상 앞에 살짝 검정색 배경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을 활용해 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밝기 변화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밝기 변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슬라이드쇼 하게 되면 재생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검정색 바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앞에 아이콘과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 상자 삽입해 볼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상자의 바깥쪽에서 콕 찔러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따로 삽입을 했고요 이제 안쪽에다가 아이콘만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피스 365 또는 오피스 2019에는 상단 삽입 메뉴에 가시면 여기 아이콘 탭을 찾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 탭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아이콘, 도형들을 집어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만드신 뒤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을 밝기 변화, 밝기 변화를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클릭할 때 눌러주면 시 자. 슬라이드쇼를 할때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겠죠 현재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문제점은 첫 번째 교통사고가 증가 두 번째 보험료가 상승하고 세 번째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뒤에 있는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 활용하셔서 아주 독창적으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